제369조 부정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70조 준영규정 소유물 방해제거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을 저당권에 준용합니다 반환청구권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유치물에 불가분성 규정도 저당권에 준용합니다. 즉, 저당권도 불가분성이 인정됩니다. 물상보증인과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도 저당권에 준용합니다. 즉, 저당권도 물상보증인과 물상대위가 인정됩니다. 제 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 1항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이로써 물건편 쪽의 조문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